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고입니다 금일 새벽 3시 히오스 2.0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발표 내용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 우리 디바가 공개되었습니다 원래는 히오스 2.0 업데이트 내역과 겐지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공개한 시네마틱에서는 겐지와 디아블로가 열심히 싸우더니 갑작스럽게 디바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쇼크를 안겨줬습니다. 몇몇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뜯어본 결과 일전에 디바가 나올거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외에 어떤 정보도 유출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아무튼 이렇게 디바가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은 것에 이어서 다음으론 또다시 이벤트 내역을 공지했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오니겐지 때와 똑같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면 되는데 먼저 이벤트 1주차에 친구와 함께 5판을 플레이하면 오니겐지 초상화와 스프레이 탈것 뒷발을 주고 거짓말처럼 오버워치 오니겐지 스킨을 다시 준다고 합니다 2주차에는 정... 정말 이뻐 보이는 디바의 경찰 제복 스캔을 지급하며 부산 경찰 호버사이클 탈것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주차에는 오버워치 탈것과 디바 스프레이 초상화 깃발을 지급하며 4주차에는 오버워치 전리품 상자 10개와 히오스의 전리품 상자 10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2.0 업데이트와 함께 오버워치의 하나무라의 맵이 추가될 예정이며 영웅을 20명을 묶어서 구매할 수 있는 시공석 100개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하니 이참에 부스트도 받고 아이템들도 많이 주고 뉴 c 프의 하드캐리로 완전히 뜯어고친 히어로즈 오브더스톰 한국 시각으론 27일부터 히오스 20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함께 시공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벌어드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게임들의 문제점과 과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유저들도 매우 골머리를 앓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최근 블리자드에서는 핵 개발사에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